안녕하십니까. 음. 오늘은 아, 양력 8월 15일이네요. 어. 그 뭐죠? 우리나라 광복한 날. 음력으로는 아, 7월 5일, 금요일입니다. 아, 금요일 빨간 날 보이시죠? 음. 나도 참잘 갑니다. 그이 <웃음> 천일이 얘기할 때는 늘이 막대기를 들고 저기 하는데 여기에 쓰있는 설명해 줬나요? 안해줬죠? 여기 진인사대천명이라고 쓴 겁니다. 진인사대천명 네. 막대기 다 써봤어요. 음, <웃음> 내일 모레 걸어보니까 내일 모레가 아, 7월 칠석입니다 7월 칠석 다 아시죠 그 우리 견우와 직녀가 어, 만나는 그런 날입니다 전설의 고향에 나오죠 뭐 견우가 잘못했나요 직녀가 잘못했나요 그둘 중에 누가 잘못을 해가지고 그 벌을 받아서 1년에 한번 오작규라는 그 다리를 건너서 둘이 이렇게 그 대회 기쁨을 누는 도이는 그런 날입니다. 내일 모레가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저 어, 견우와 직녀 저저 얘기가 아닙니다. 견우와 직녀 견우와 직녀 얘기가 아니고 에, 문득 이제 이 제자가 그, 이 카페에 글을 쓰다 보니. 어, 늘 예전부터 마음에 품었던 얘기가 하나 있길래 오늘은 그 얘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야, 다른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은 개천 옛날 말에 개천에서 욕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개천 에, 속담인지 격언인지 아,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천에서 욕난다 그랬는데 요즘 젊은 분들은 개천이 잘, 무슨, 뭔지를 잘 모를, 모를 겁니다. 개천이라 하면, 내과. 여러분들, 내과 강 있죠? 어, 강보다 작은 게, 내과입니다, 내과. 강. 강보다 작은 게 내과. 뭐, 무슨, 무슨 천. 뭐, 중량천, 한천, 탄천. 여기 뭐, 대, 대전 같은, 대, 여기 대전 같은 대전천. 저기 뭐, 이렇게 무슨, 무슨 천. 이런 거 있죠? 그러한 천 보다도 더 작은 더 작은 그걸 개천이라고 합니다 개천 개천 여러분면1 9구에도 많이 나오죠 실개천 실개천 하면은 아주 작은 물이 뭐 쫄쫄쫄쫄 흐르는 그러한 것을 이름하여 개천이라고 합니다 개천 옛날 말에 개천에서 용난다 그랬고 아 어, 그걸 여전히 살아왔었는데 요즘에 이제 하도 세상이 어지럽고 어 돈이 아 어, 돈이 뭐예 돈을 안 난다 뭐 이런 식 다시 말해서 잘 사는 사람은 더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못 살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개천에서 용난한 시대는 지나갔다 하고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날수 있었는데 어? 요즘은 개천에서 용이 절대 날수 없다. 이렇게 비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었죠? 뭐 이제 금수저, 은수저 얘기할 때그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개천에서 옛날에는 용이 났는데 요즘은 못난다. 절대 못난다. 뭐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 아세요. 이천일 생각에는 아닙니다. 이 발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죠 이 천일이 얘기하는 거잘 들어보세요 용은 있잖아요 용은 개천에서뿐이 안 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요즘 개천에서는 칠대용이 못난다 어? 그만큼 뭐 애들 가르치더라도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학원비 들어가고 잘 먹여야 되고 자 입혀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다 보니까 어? 많이 배워야 되고 유학 갔다 와야 되고 뭐 저기 MBA 나와야 되고 뭐 이렇게 유학 갔다 와야 되고 이러다 보니 그렇지 않으면 절대 용이 될 수가 없다. 결국은 이기쩐이 문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금전적으로 풍족하고 아 깔을 게 없으면 얼마든지 확률적으로 높죠. 그죠? 렇 하지만 그렇게 된 용은 진정한 용이 아니고 아, 오래 빛을 발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전일이 역설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은 용은 용은 개천에서만 난다. 이 얘기입니다. 용은 개천에서 만나요 무슨 말이냐고요 보세요 용이란 자체는 원래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아시죠? 용은 에, 용의 뿔은 사슴뿔이고 용의 수, 수염은 매기수염이고 용의 그 머리는 말대가리고 에, 용의 비늘 용의 비늘은 아마 그 뱀비늘이 아닌가 싶어요 하여간 이런 식으로 이, 이런 식으로 각그 동물들의 특징과 장점만 따다가 붙여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용입니다. 중국에 여러분들 그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것도 기억하시죠? 등용문이라고. 등용문. 그게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여기. 학원가 이런 거 하면 등용문 학원, 뭐쩌고저쩌고 이런 거 있죠. 바로 그거 뭐냐? 잉어가, 잉어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거꾸로 거슬러 언덕을 이 냇가를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큰 폭포가 다 치어 올라가 가지고 들어가는 그 등용문이라 했어니용 그럼으로 인해 또 용이 된다 그게 아마 등용문의 그 원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 자체는 상상속의 동물이고 그 용은 뭐가 뭐가 여기 되냐 자 등용문에서 뭐가 나왔어요 잉어가 나왔죠. 그 다음에 또 우리 흔히 많이 많이 얘기해 뱀 이무기 얘기를 해요 우리 전설의 고향에서 보면 이무기 이무기는 다른 게아니야 이무기라는 것은 뱀 중에 큰뱀 뱀과 용과 중간에 그 동물을 갖다가 이무기라고 그래요 응? 그러니까 뱀에서 일부 어 연어 뱀, 뱀 아시죠 연어 뱀에서 갑자기 용으로 뿅 변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과정이 이무기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아, 정글, 여러분들, 아프리카 정글에 보면, 큰 비단병 같은 거, 막 이런 거 돌아다니죠. 그거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 정도. 그러다 거기서, 다음 변화의 단계를 거치게 되면, 바로 용이 되는. 응? 자. 첫 번째, 잉어. 두 번째, 이무기. 뱀. 응? 뱀. 세 번째, 또 이런 거 있어요. 뱀의 그 사출격이 지렁이. 뭐 지렁이, 뭐 지렁이랑 뱀이랑 같을 수는 없는데, 등치로 봤을때 작은걸 얘기하는거예요 응? 이런거. 자 보세요. <웃음> 여러분들 아시죠? 이 연꽃은 있잖아요. 연꽃. 연꽃은 절대로 맑은물에서 자라질 않습니다. 맑은물에서 안 자라요. 흙탕물, 진흙탕, 더러운 물. 여기에서 연꽃이 활짝 피고 향기를 뿜다보니 불가에서 얘기하기를 연꽃에 대한 그러한 집념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응? 맑은 물에서는 연꽃이 안 돼요. 응? 여러분들 연박 가보세요. 연 자라는 다 늪지, 습지예요. 늪지, 습지. 그런 데서 진정한 피는 꽃이 연꽃이고 불가에서 사랑하는 꽃이고 부처님을 대변하는 꽃이고 자비를 대변하는 꽃이에요. 그게 연꽃이에요. 자, 보세요. <웃음> 아까 개천은 뭐라그랬어요 쪼만한 어? 쪼만한 냇가라겠죠? 뭐, 결론은 큰, 큰 냇가가 아닌 작은 냇가 개천이라그랬단 말이에요. 더 작은 건 실개천. 응? 그런 데서 어? 지렁이나 어? 저기 뱀이나 이런게 살다가 그게 용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왜 용이 되냐 역경을 겪는 거예요. 역경 힘들고 어려운 환경 우리가 개천이라고 하면 보세요. 그 개천 거기 어떻게 용이 살아요? 못 살지 못 살죠. 못 살아요. 다큰 용은 천 넓은 동해바다 저기 뭐, 뭐야, 뭐야 문무왕인가요 대왕왕. 응? 문무대왕 응? 신라의 문무대왕이 나는 용이 돼가지고 뭘 지키겠다 뭐 이렇게 나라를 지키겠다. 그대왕암 전설이 있죠. 이 그런 데서 사는 거예요. 용은. 그리고 개천에서 용이 나면은 그 용이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가는 거예요. 용이 나가지고 갈데 없어 비행기 돌다가 바닷가로 가서 뚱하고 노나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승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승천. 그 개천이라 하면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 말도 안 되는 조건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용이 낸다. 다시 말해서 성공한다. 하는 그 풀이에요 그게 원래. 원뜻은 최악의 조건, 어려운 환경,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가진 고통과 시련 그걸 겪고 비로소 성공을 했을 때 우리가 아유 개천에서욕 났네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호의호식하고 어려서부터 어? 부족한 것 없이 잘 사는 사람들은 이 생각이 짧습니다 생각이 짧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은 부족함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아쉽고 뭐가 어려운지를 모릅니다 그러니 그들은 주어진 환경에서막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 용이 된다 한들 그 용은 진짜 용이 아니고 절대로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오래가지를 못해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드라마 봤나 모르겠습니다이 천지는 2000, 가끔 좋은 드라마 한, 한 편씩 봅니다. TVN에서 나이 아저씨라고 어, 얼마 전에 정용을 한 그런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가수 누구죠? 아이비, 아이비인가요? 아이 아이비? 아이비인가 뭔가 아예 간걍 그 가수가 여중교나 걔는 어려서부터 부모 없이 할머니와 못 살다보니까 이게 머리가 빨리 깹니다. 고생을 알아요. 고생을 한 사람만이 정말로 우리 그렇죠. 네가 눈물 젖은 빵을 아느냐. 고생을 안 하면 모릅니다. 고생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배고픔을 알아요. 모르지. 배를 고파봐야 배고픈 걸 압니다. 그냥 먹을 게 있는데 내가 안 먹어서 배고픈 거랑, 먹고 싶은데 먹을 게 없어서, 수돗물, 응? 물로 대신하고 쫄쫄 굶어대는. 그렇게 곧 굶어봐야 압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은, 진정한 용은, 개천에서, 개천세만 나오는 거예요. 바다에서 나오고, 넓은 강에서 나오는 용은, 용 등급으로 얘기하면 용 종류도 많죠. 아 이제 나온 게 말이야 황룡, 청룡, 백룡, 흑룡 막촤 있어요 이제. 응? 언젠가뭐저 용띠 해는 에 황룡의 해다 뭐, 뭐 이런 이런 것도 있고 뭐 하더구만. 아 용도 그 색깔별로 그렇게 나눠요. 응?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아 나는 이 헤드에도 안 돼. 어 세상이 나를 안 도와줘 조건이 안돼 헬조선이야 헬조선 아시죠 무슨 헬조선이야 북한 사람 북한에서 살고 있는 북한 민족들 우리 동포 우리 우리 북한 인민들을 생각하면은 그런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원래 응? 이만갑 이제 만나 뭐그 이만갑이나 그 뭐야 물한병 크롭 이런 거 트레이프로 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들 뭐 꽃재비 꽃재비 하니까 그게 넓일이잖아요. 그죠? 내 일이 아니고 응? 우리는 필림만 보고 진짜 용은 개천에서만 나오는 거고 지금 요즘 시대에서는 그 개천이 옛날에는 인구도 작고 응? 조금만 노력을 하고 응? 옛날에는 축구하나 공부만 하면 판사되고 검사되고 의사되고 됐어요. 옛날에는 어, 그게 됐어 왜 지금 같이 지금은 무작위 사람도 많은 사람이 있고 모든 직종이 다변화되어 있고 세분화되어 있고 음? 조건도 까다롭고 이렇단 말이에요 경쟁도 심하고 흔히 그만큼 어려운 것 뿐이에요 어려운 것 뿐이에요. 옛날에 <웃음> 이 천일이 클 때만 해도 아니면 이 천일보다 어른들 응? 그 시절만 해도 본인이 그냥 죽은 사람 나는 공부뿐이 없다.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응? 판사되고 검사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이렇게 사는 게 그게 최고였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조건이 더 쉬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만큼 더 어려웠다는, 어려웠다는 거야. 어려워진 게, 어, 나는 뭐, 요즘은 돈 없으면 안 했잖아요. 지금도 본인들이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다 달라져요. 다 달라져. 아셨죠? 연꽃이 맑은 물에서는 안 피듯이, 용도 개천이 아니면 안 나오는 거예요. 개천이 아니면 안 나와. 응? 아셨죠? 개천에서만 용이 나는 거예요. 개천에서만. 진정한 용이 나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예전에, 아, 맞지. 돌아가신 고미, 고 노무현 대통령님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예요. 어려운 환경에. 그렇게 살다가, 어 지금 저 노무현 아저 문재인 대통령도 피난 때 내려와 가지고 그 어렵게 살다가 축자사 공부해 가지고 사법고을 패스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대통령까지 하잖아요, 그죠? 그게 다 바로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예요. 응?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예요, 이게. 어, 이게 한 나라에. 왕이 됐으니까 임금이 됐으니까 그야말로 진짜로 개천에서 용난 거네. 그죠? 그야말로. 성공도 저런 성공은 없죠. 대성공이죠. 뭐. 응? 조상이 얼마만한 공동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됐는지 모르시겠습니다만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이런 이 얘기를 이 천일이 왜해준 여러분들한테 왜 이렇게 해주고 나, 나누냐 하면 뭐 그랬잖아요. 개천이 아니면 용이 안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 시련, 어려움, 배고픔, 고달픔, 정말 응? 죽고 싶을 정도로 막그 힘들고 괴롭고 이, 이러한 환경이 안 이루어지면 절대로 용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그런 환경이 있잖아요. 이거를 피하려고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피한다고 도망가면 해결돼요? 안돼요. 그렇다고 즐길 피, 뭐, 그, 남들 하기, 하기 좋아 하기 좋 하기 좋은 말로, 뭐, 즐기라고 하는데, 뭘 즐겨? 내가 되지겠는데. 그죠? 즐길 게 따라서 뭘 즐기냐고. 숙된 말 입에서 욕이 나온다기 이미 네 씨, 이렇게. 그런 건 아니고, 현재 내가 불만을 쏟아내고, 막 어? 이러려고 생각하면 한이 없어요 그 한이 없고 그 불만 쏟아낸다고 해결이 돼요? 안 돼요 그게 어떻게 돼? 그러면 다 불만 쏟아내면 되잖아 그죠? 여러분들 뭐안 된다고 가 데모 한다고 데모 오시오시 한다고 해도 돼요? 안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나안돼아왜 나는 안 되냐고 쟤는 저렇게 잘난 분뭐 잘난 형제 잘난 집안에서 사는데 나는 왜 나도 일등 하고 싶고 나도 잘하고 싶다고 나도 형이 되고 싶다고 이렇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앉아서 하늘만 쳐다보고 왜 나는 안 주냐고요 이런다고 하늘에서 안 준다니까 주지도 않아 줄것 같으면 진작에 줬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앉아가지고 신세타령하고 지랄 예명떨지 말고 어떻게든 그 자리를 벗어나고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런 거라고. 간혹 이런 경우 있어요. <웃음> 어, 이거는 이제. 그 제자 팔자. 우리 이제 이 천일이 제자니까 제자 팔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도 이제 등급 등급이 다 다르고 분류가 다다 달라요. 그랬을 때 열심히 정말 자기가 제자로서 풀고 막 제자회를 함부로 내 가지고 중생들도 도와주고 베풀고 이런 자기 업도 닦고 이렇게 풀고 가야 될 그런 제자가 있는가 하면 그냥 그냥 자기만 열심히 빌고 닦고 가는, 가도 되는 그런 제자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냥 혼자 자기 혼자만 이렇게 그냥 살살 빌고 닦고 가도 되는 중생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 근데 자기 업이 지대하고 자기 집안의 업이 졸라 많아가지고 이거는 그냥 살살 빌고 가서 될 일이 아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한다 소리가, 아, 나는요, 그냥, 이렇게 뭐, 제자네, 해가도 이러는 것도 싫고, 그냥, 나 혼자 살살 절간에나 댕기고, 산이나 댕기 빌고, 그냥, 뭐, 아픈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그냥, 이렇게 살다, 살고 말래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그렇게 살아서는 해결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차선책도 아닌 차차선책 책을 선택해 가지고 쉽게 가겠다는 얘기에요 여러분 이게될것 같아요? 안돼요 왜 안되는 줄 아세요? 근본 뿌리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그래요 겉에 상처가 하나 났어요 아 여러분들 그사막이 아시죠? 티눈 아 티눈 그걸 제거할 때 겉에만 뜯어낸다고 이게 없어져요? 겉에 당장 뜯어내면 당장은 괜찮아 아니죠? 그때 의사나 주변에서 뭐라고 그래요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하죠 뿌리를 뽑아야 안 생긴다 그런 소리를 해요 그거예요 뿌리를 뽑아야 돼요 누가 본인이 본인이 뿌리를 뽑아야 돼요 자 내가 아파 응? 내가 아파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병원 가야 되잖아요 그죠 병원 가야 돼 근데 아픈 걸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내가 집에서 빨간약 바르고 소화제 먹고 해열제 먹고 파스 바르고 이렇게 해결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병원을 가서 수술을 하고 항암치료를 하고 누누이그 경과 과정을 관찰을 하고 그것도 아니데 계속 또 해도 이렇게 해야지 이게 나을 병이야 병인데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나서 근데도 모르고 뭐라고 얘기냐면 한다 소리가, 아이고, 이거 그냥 내가, 내병원 내가 알아니까 내가 알아서 치료하고, 이렇게 간수하고 살게요뭐민간요법 찾고 어쩌고 하겠죠, 그죠? 민간요법 찾을 게 따로 있고, 병원과 수술할 게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그, 런걸 알아야 돼요. 응? 만약에 나왔는데 일이 안 풀리는 일이 있어. 그러면 이일 자체를 응? 어디 가서 어떻게 풀어내고 어떻게 하소연하고 어떻게 이게 해서 움직여야 풀린다는 거를 안단 말이에요. 알아야 돼. 우리 제자들 중에도 그런 제자들 많아요. 그게 뭐냐. 쉬운 것만 찾는단 말이에요. 쉬운 것만 찾고 편한 것만 찾고 나, 나 편할 때만 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다시, 개천에서 용어그 얘기 다시 들어가면 똑같은 얘기에요. 개천, 어려운 환경, 응? 그거를 어떻게든 극복하고, 헤쳐나가고, 그래서, 지렁이라고 하면은, 그 지렁이보다 조금 더 잘난 지렁이, 좀큰 지렁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신세터령만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냅더라. 난 여기서 이대로 살던 줄게. 내가 어떻게 여기서 용이 되냐. 그런 거랑 똑같아. 거기서 개천에서 용이 되든 안 되든 뭐 이무기가 되든 뱀이 되든 지랄이 되든 그거는 각자가 할 탓이에요. 할 탓인데 자기 주변 여건만 궁시렁거리고 지랄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 누가 도와줘? 안 도와줘요. 지 이천이 늘 얘기하잖아요. 지가, 지가 싼똥은 지가 치워야 되는 거예요. 지가 치워야지 누가 치워줘요? 안 치워줘요. 명심하세요 개천에서 개천에서 개천에서 용난다가 아니라 개천에서만 용이 나는 거예요 지금의 시련과 어려움 아픔 괴로움 응? 이런 모든 것들은 용이 되기 위한 하나의 째찍이란 말이에요 째찍. 가만히 있으면 용이 안 된다니까 그러겠어요 바닷가 큰 바닷가에 있는 저기는 용이 안돼 그냥 물고기는 물고기고 뱀은 뱀이고 그렇다 왜? 내 주변 환경이 꼭 걱정도 없어 근심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응? 그래서 노력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예전에도 어느 분이 참 그런 비유적인 글을 한번 썼더구만 응? 어항 속에 그냥 아무 지네끼리만 살게 되면은 이게 나태해 가지고 그런데 어항 속에다가 포식, 자 포식, 그, 뭐야, 고기 하나 집어넣더니, 었더날 다른 고기들날렵해지고 왜? 빠리빠리해주고, 그렇다는 거 왜? 살을라니까. 저, 저 새끼를 피해 내가 도망대 살아야 되니까, 더 빠리빠지게 눈치, 눈치, 눈치 빠르게 되고, 더 열심히 살더라는 거지. 아무 문제 없었더라. 우리 역사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응? 조선 시대도 보면 태평성대를 구가하던 그런 시대에 나중에 적군이나 저쪽 외놈이나 저기 뭐시 저쪽에 중국 쪽에서 원나라나 이런 모든 거다 그거예요. 헉, 편안하게 살때그 쳐들어오면 아무 대책이 없는 거야. 늘 편안하니까 군사도 필요 없고 방비도 필요 없고 그냥 띠까 띠까 하루 아침에 다 전멸인 거예요. 늘 전쟁하는 나라. 요즘 이스라엘 같은데 봐봐요. 그조그마한 나라 그 인구가 가지고. 대박치잖아요. 전세기를 전세기를 막벌벌 떨게 하잖아요. 응? 핵폭탄에다가 막 우리 우리 우리가 아시죠 이스라엘 무기 많이 사오는 거 사와요. 그거예요, 그거. 얼마나 치열하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자기의 생존 능력과 이, 이 종족 보존 능력이 강화되고 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동물들과 나나는 도퇴되기 마련이에요 도퇴 명심하세요 개천에서만 용이 나는 거예요 개천에서만 응? 개천에서만 용이 나지 절대로 좋은 환경 불효할 거 없어요 좋은 환경에 자란 A가 있고 내가 있어 이제 그럼 A와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나는 개천에 살으니까 졸라 힘들고 쟤는 저만큼 저기 내가 넓은데 살으니까 편해 그렇게 봤을 때 끝에 가지고 누가 잘 살고 누 누가 오래 살지는 가봐야 하는 거예요. 가봐야 하는 거예요. 아무도 것 몰라 아셨죠? 내 처지 비관하지 말고 그 비관을 고 아니 그내 처지가 어려운 환경 내처 그걸 고맙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맙게 생각해야 돼. 그시련을 고맙게 생각하라고요 왜? 내가 클수 있는 디딤돌이 되니까 아셨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간도 다 됐어요 명심하세요 에이? 그게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최선의 길입니다 머릿속에 넣으세요 대처내서만 용이 난다 아셨죠? 누구나 누구나 될수 있어요 단지 그 용이 아까 얘기했지만 청룡 황룡 백룡 흑룡 무슨 용이 될지 아니 지렁이로 해가지고 이무기 이묵이, 이무기만 돼도 그게 어디여 그거는 대박이잖아 그죠 절대 내가 용이 못했다고 선운할 필요도 없어요 그 어려운 환경 개천을 떨쳐 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대박 지행하고 성공한 거예요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오늘 8월 15일 광복절인데 나라만 광복하지 말고, 아니 광복했으니까 나름 됐고 여러분들로 광복하세요. 광복이 뭐야? 개천에서 탈출하는 게 광복이야. 아셨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늦었다는 게 늦어 옛날 분들 그러잖아요. 늦었다는 게 제일 빠르다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 아, 자 여기까지. 자 마지막 또 여름 자, 졸라 뒤지게 덥습니다. 잘 보내시고요. 마지막 잘 보내시고. 이제 아, 추석 추석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오늘이 음력 7월 5일이니까 어, 8월 5일 한 달하고 한 달하고 한15한 달하고 10일인가요? 어 아, 40일 남았네 명절 잘 보내시고 여기까지입니다